출근을 합니다.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하루를 쉬어도 피곤하고 그러고 나면 무적겁니다. 아. 어제 쉬었고요 자도 피곤하고요. 일해도 피곤해요. 피곤한 건 매한가지예요. 자면 뭐예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깨질 듯하게 아파. 요 어쨌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겠죠 아 이게 팬더지 이게 사람 얼굴이냐 이게 어 아, 다크서클 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빠 네 알겠습니다 쿠팡플렉스 단가가 올라갔다는 또 알림을 받고 신청을 눌러버렸어요 이 엄지손가락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결국 신청을 했어요 저의 스케줄이 오늘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되면 고민이 됩니다. 나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졸음이 몰려옵니다. 정신력과의 싸움입니다. 난 나가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아 취소하고 자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쉬자. 나가야 된다. 자라. 돈을 벌어야 된다. 고민입니다. 어차피 취소는 글러먹었어요. 나가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아, 난 너무 졸려야 지금. 누가 보면 편던 줄알 거야. 이걸 누가 사람 을굴러 보겠어요. 아,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나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많고 많은 번호 중에 항상 4번이에요 4번이에요 오늘도 4번이에요 물건을 정리할 때한 여섯 집돌 때는 박스 아, 왔대는데 또못 찾네. 이거 아나 오늘도 비가 옵니다. 하늘에서 너는 고생을 더 해봐야 된다. 너는 아직 멀었다. 너가 편하게 살 생각은 초도 하지 마라. 이거지? 이것밖에 없어. 그래요. 아 배고프다. 배고파. 우리 택시 아저씨는 마음이 너무 급해요. 아까부터 골목길에서 80에서 100km씩 달려. 결국은 만나잖아. 급해. 저러다 사고 나는 거야. 오, 오, 오. 택시. 아니 건물을 이름을 보이게 하던가 아 진짜 씨 어디야 23이 없어 네. 이제 한 시간 남았습니다 다섯 가구 남았어요 아 빌라 와두개 남았다. 마지막 배송 완료 오늘 하루는 끝났습니다 결국 일을 또 저질렀어요 편집을 하고 있다가 알람 떠서 백업이라는 걸 하러 갑니다 낼름이 엄지손가락 눌렀어요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11시에 퇴근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편집하다가 아예 안 잤어요. 이제 연락을 해서 한번 저도 한번 빼고 한번 해볼게요. 물건 오지게 많이 받았습니다. 보면 이렇게 있고요. 트렁크 가득 뒤져서 가득 받았어요. 밥솥, 뭐, 각양각색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시간 6시 14분이에요. 무슨 백업으로 물건을 34개를 받았어요. 환장하겠네. 아, 진짜 장난 아니네. 좀 부탁인데, 비밀번호 좀잘좀 좀 적어주세요. 아니, 어떻게? 두 군데 다 비밀번호가 안 맞아. 비밀번호를 적어주셔야지 제때 배송을 해드리죠. 문 앞에 배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끝 지금 아침 o o d Good. Good. Good. g o 개를 받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d Good. Good. Good. g 또 o d Good. Good. Good. Good. 가 o o